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뇨, 당이 소변에 있다는 뜻이죠. 당은 뭘까요? 당은 에너지죠. 포도당, 뭐 설탕처럼 이런 당이 에너지인데 소변은 액체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인데 이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에 중요한 에너지인 당이 나가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왜 소변으로 에너지가 나갔을까요? 이 말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에너지가 새 나가야 되진 않고 콩팥에서 정수를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것은 콩팥의 필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필터를 통해서 소변으로 새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럼 당이 몸에 많다는 것인데 혈관에 당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혈당이 높다고 라 표현을 하는데요 혈관에 급속 충전 에너지인 당이 많아서 도로인 이 혈관에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실제 몸은 쓰질 않아서 뭐 에너지는 낭비하지 않고 맛있는 초콜릿이라든지 당을 계속 주입을 하다보니까 혈관이라는 도로에 에너지가 넘쳐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급속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 몸은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급속에너지에서 중기에너지인 지방으로 바꾸게 되죠. 결국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하 지방도 차고 복부 비만도 생기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도 에너지를 계속 주입하고 몸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을 더 이상 세포에 저장을 못한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몸에 생기죠 인슐린이란 것은 원래 혈관에는 당 에너지를 조직이 쓸수 있도록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 주입 호르몬인데요 조직에 에너지가 너무 많다면 은 인슐린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이 세포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고 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고 당이 많아지면 당 분자가 커서 다구체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게 되죠. 이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부신이고요. 부신은 다구체로 당이 들어오는 그 혈당의 수치를 낮춰서 좀더 사고체에 안전하도록 콩팥을 도와주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신은 어떤 호르몬을 내서 당을 조절할까요? 보통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글루코스 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을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백질을 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즉 혈당이 있는 이 당을 떨어뜨려서 사구체도 살리고 간으로도 단백질을 줘서 찢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을 쓸수 있도록 당을 저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되면 간에서 단백질을 굳이 보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즉 부신이 혈당을 조절해서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데 부신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콩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신이 피로가 오면 콩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피로라는 것이 오면 쉬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피곤을 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피곤하다 싶으면 초콜릿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반짝 떠지면서 또다시 일을 할수 있고 또다시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당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급속에너지인 당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서 혈당이 오르게 되고요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 소변에도 당이 생겨서 당뇨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말입니다. 이 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최장이 일을 하게 되죠. 결국 당이 올라갈 때최장이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배고픈때 안 먹는다든지 갑자기 폭식해서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췌장이 언제 일을 할지 몰라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인슐린이 많아지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통 췌장 피로라고 하고 그 영상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췌장이 예민해지면 식사 끼니가 걸러지면 배고픔을못 참게 되고 배고프다 갑자기 먹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는 습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50m 달리기를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창사가 300페이지 영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하라든지 이런 식의 야간 수당도 받지 않고 이런 엄청난 췌장의 피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이 췌장의 피로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예민일 수밖에 없고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췌장에는 가바라는 어,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가바라는 것은 췌장의 베타 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가바라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에너지를 주입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고 가바는 에너지를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신경 전달을 억제를 시켜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결국 참을성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인슐린과 가바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합니다 인슐린 높아지면 가바는 낮아지고 인슐린 낮아지면 가바는 높아져서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이 필요해지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가바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가바가 적게 나오면은 결국 참을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면서 당의 유혹이 넘어가게 쉽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의 유혹이 잘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당의 유혹에 잘안 넘어갈까요 어릴 때 여러분이 모유를 먹었는지 분유를 먹었는지를 한번 되뇌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모유를 애기가 먹으면 애기의 시상 하부에서 아바를 조절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결국 엄마의 모유가 애기의 참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모유로서 참을성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모유를 적게 먹었다든지 아니면 분유를 많이 먹었다든지 하게 되면 참을성을 엄마로부터 받지 를 못하고 분유에 있는 당에 의해서 당의 유혹에 좀더 넘어갈 수 있는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시기에는 회사에서 팔기 위해서 당을 넣었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80년대, 90년대, 이제 2020년대, 약 50년동안 분유에 넣은 당이 훨씬 더 많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유가잘 팔리려면 당을 넣어야지 애기들이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릴 때부터 당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애기들이 맛있으면 이 분유를 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국 50년 뒤에 그 애기가 당뇨로 고생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기업만 타살 수도 없는 것이 기업이 만들어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엄마가 아기한테 좀더 편하게 먹이고 싶고 좀더 자기 몸매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그 아기가 50년 뒤에 당뇨를 만드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가 있다 그만큼 달콤함에 유혹이 있다는 것은 참을성이 별로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면 왜 내가 참을성이 없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모유를 먹는 작은 하나의 습관이 30년 뒤에 엄청난 참을성을 길러줄 수 있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달콤함에 어릴 때부터 빠져서 나중에 당뇨라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함과 고통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이런 달콤함을 얻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보진 감내의 선조의 지혜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